운수? 음. 자, 22번 DB. TV. 22번 DB를 우리는 한해 운수라고 한다. 자, 우리가 한해 운수, 우리가 한해 운수는 잘 쓰지가 않았다. 그지? 그런데 우리는 보게 되면 신수를, 신수를, 운수를, 신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한해 운수를, 1년 동안 운세, 그래 1년 동안 운세, 네. 지금 뭐... 응? 연초에 가면 신수받아라고 하자 네. 그게 전부 다 한의 운수보도라는 거라 그런데 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한의 날에 내 운을 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한의 운수는 운의 흐름을 푸는 거야 네. 운의 흐름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동원해야 되겠나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다못 배워서 모르겠네 그지. 자 여기서 우리는 숫자인연법 천지, 운수, 상담법, 수리, 사주, 이것이 복합적으로 해갖고 풀리는 거야. 네. 음, 천지, 운수하고. 천지, 운수, 수리, 사주, 이것이 우리는 복합적으로, 복합작용 해갖고 풀리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한해, 오늘은 어떻고 매월 어떤 식으로 증기해나가겠다? 이것이 쭉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럴은 어떻게? 우리는 토정비를 보듯이 한의 운수만 보는 거야. 한의 운수라는 것은 운의 흐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사람과 연계되어 있는 일들을 푸는 것이 우리는 한의 운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1월, 일월 달에는 어떻게? 2월 달에는 어떻게? 3월 달에는 어떻게? 이것도 어면는 복잡하겠노? 그지 연도별로 또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 그래서 이것을 다못 배우니까 이것을 필요한 거는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서올겨운는 이렇다 해놔놓고, 한 월별로 운세는 이거 탁 해갖고, 사진 찍어갖고, 찍집 네 와서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수는 이거잖아. 이 신수는 몸신자다, 그지 몸신자? 응. 몸 아니고 몸. 몸신자니까, 몸몸 몸에 어떤 일이 변화가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몸. 어? 몸에 왕점이 생긴 어, 생긴다든지 몸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한의 운수와 신수는 다르다 한의 운수와 신수는 완전히 다르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한의 운수는 이렇게 운의 흐름에 따라서 내 생활에 이렇게 변화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푸는 것이고 음? 푸는 것이 돼. 한의 운은 내가 한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수를 하는 것이 이거는 신수가 아니라 운수다 운수. 신수가 아니라 운수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해 운수를 내가 뭐 오르게는 어떻고 이렇게 할 때는 한해 운수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한해 운수 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기에 다. 따라서 보게 되면 월별 운세를 따겠다. 어떤 주기에 몇 월달에는 어떻다. 몇 월달에는 어떻다. 이런 것이 착 풀려가 인연법으로 딱 풀려가 노는 거야. 예. 거기서 한해 운수다. 면 신수가 아니라 한해 운수. 의 예. 신수가 아니라 운수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예. 자 그러면 한해 운수는 끝내고